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진짜 거의 한두 달? 두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제 한국 본가고요 저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오토오토와2월에일날 2월 2서울 2월 2이사 2월 2일 날2었 2일 날 2월 일로 2월 2일 날 2월 2일 날요 아마 2월 말쯤에 2월 3월중일날 2월 2일 날 2월 YouTubeの多分今月末ぐらいからは 定期的にアップ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懐かしいミンティア<笑> 東京で3年間働いて 辞めて韓国に帰ってきて今は半分リーみたいな生活をしてます今やってるのは日本語の 少しまでは言えないけどオンラインで日本語の会話授業をオープンするんでちょっとね今はそれに集中しててえっと、y o u t u b e のムカム全部放置してる状態です<笑> あと3月からは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のモデルみたいなのもするので日本向けなんですけど ま まあ仕事としてはいろいろねあの一つにこだわらなくいろんなことをやっていくと思いますで前退職の動画でも一回話し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ま私ってこう何年先のことまで全部きっちり計画立ててその計画通りにする性格ではないので多分その都度自分が ?まあ ,まあ ?まあ ,まあ 지금 제てることとか、ま、チャンスが来たらそれをとか掴んで、ま、仕事にげていくタイプなんで。この先どうなるか正直自分も分かりません。全く。ま、でも日本語を使う仕事をしていくには多分変わり가 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영상도 찍고 싶은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정이 안된 것도 있고 집 밖으로 아예 안 나가는 생활을 하다보니까 참 뭔가 애매하네요 빨리 여러가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은데 어,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본어 회화 강의는 진짜 트에버킹 그런 회화가 아니라 리얼 대화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예문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 지금. 예, 또. 그 차림새로 결혼식은 좀 아니지 않니? 약간. 어, 또 뭐가 있지? 어,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제부터 말투 조심할게. 약간. 요런 느낌. 뭐, 싸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오늘 칼퇴할 수 있을까? 예.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 반차 쓸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진짜로 이거를 리얼 회화 같은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뭐 회사에서 쓰는 대화라든지 실제로 병원에 가서 했던 대화라든지 그런 거를 다재구성해가지고 녹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잠안 자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웃음> 2월 0일에 오픈을 하니까 일본어 회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쇼핑몰은 아마 3월 초에 촬영 들어가니까 3월 중순이나 그때쯤에는 또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는 게 조금 솔직히 말해서 무섭죠. 왜냐면은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무서운데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생활패턴에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프리랜서로 사는 게 제가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최소 12시간, 13시간이었거든요 최소? <웃음> 근데 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나름 편해요 회사 다닐 때보다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는데 지금 2개월에 왔어요 外出た가2회ぐらいな2회しかなくてえ、ボネと6 0系はあ다たあったあったあったあったあったあったあったあ네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たあったあっ 네, あったあったあった는った 네 몸에 たあったあっ